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뇌진탕 진단 후 55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21나 1214738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외부적 요인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두 개강 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본기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에 대하여 이정형외과 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5시간여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방인이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 부위와 정도, 범위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방문한 이 정형외과 의원 의사에게 두통, 말 어눌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의사는 망인에게 대학병원에서 뇌 CT 촬영과 신경외과 진료 등 상세한 검사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방문한 F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전신무력감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G의 2020 6월 18일자 감정서 및 2021년 2월 15일자 감정촉탁회신서에 기재된 소견은 담보았습니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진단의 중요성을 더하는 안부 혹은 두부 c t 촬영 영상이나 심총파 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 자료가 부재하여 절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나 획득 가능한 정보들을 토대로 답변한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손상으로 인해 안면부 손상이 확인되며 특히 우측, 안구 주변의 출혈과 함께 염습 과정에서 확인되는 귀 주변부 출혈 소견 병원 방문 전부터 존재하였던 말더듬증을 의미하는 구음장애의 증상 등을 종합하면 두개강내 출혈 소견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경피 외막 출혈이나 뇌지주마카 출혈이나 기타 뇌실질내 출혈 등 가능한 두개강내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두개강내 출혈이라는 추정 사망 원인이 가능하게 되며 가장 유력한 진단으로 생각된다. 사망 원인을 심장 요인으로 판단하려면 돌연사이거나 급성 전격성 신근염을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급성 전격성 신분염에 반대되는 소견이 있다. 돌연사도 상당한 신분 손상으로 발생되는 기질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그것을 가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본건에서는 전무하여 그 가능성도 낮다고 볼수 있다. 두개강 내 출혈 소견이 있는 경우 뇌압의 증가가 있는 경우 심전도에 전도장애가 존재할 수 있으며 증상에서 존재했던 근육통과 화장실에서 넘어져 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됨을 감안하면 근육효소가 상승될 수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망인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안면부 수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두부의 좌상이나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안면부 수상의 경우에는 두부에 지접적 수상을 입었을 경우보다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두개각 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단독으로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많지 않다. 망인이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양이 상당하고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증가하였다면 중증 내부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감정의 소견은 전문가가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그 결과도 합리적인 추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위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두개각내 출혈, 돌연사 또는 급성 전격성 신근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측안구및귀 주변부 출혈, 구음장애 증상과 흉부 엑스레이 상 간질표식 증가의 부존재, 근육효소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개각내 출혈이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F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7년 6월 11경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치주염 갑상선 기능저하증, 불흡관절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심장이나 내혈관 질환 또는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16년 2월 26일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망인에 대하여 뇌졸중, 혁신증,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에 관한 경도의 위험이 있다는 판정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는 신체활동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정상 비였습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안에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행사인 등에 관한 기재는 없고 사망의 종류의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위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 대한 안면부 혹은 두부 c t 촬영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이 사건에서 왕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인에게 외래의 사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여 원고는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것인 바 정밀검사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